이게맨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 떼고 떼고 떼고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굴 떼굴 애들아 떼굴. 떼굴. 떼굴떼. 오늘은 공에 갇혀서 우리가 한번 즐겨볼 거야. 저런 놀이기구를 오우. 타보는 거지. 오. 이쪽으로 와봐. 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이거 재밌겠다 이거. 아 어, 관람차다. 어야 <웃음> <웃음> 어, 뭐야? <웃음> 어. 아 타이밍 잘못짜야지탈수 있긴 해 이거? 아. 점프 뛰면서 타야 되나? Không. 공이 oh. 되게 말랑말랑하나 봐. 오기 타는 데가 있네. 와 탔다 탔다 와 탔다 탔다 탔다. 어지러워. 이거 타는 거 재밌네. 어, 나갈래. 뭐야 나 이상한 거해 봤는데 날라갔어. 어, 이 뭐야? 어! 나 어디 갔어? 저 앞에 있는 버튼 밟아 봐. 와 앞에 있 버튼? 어, 파란색 버튼! 난리나 난리나서 밟으면! 와 아, 대포 들어갔구나! 오! 어. 그랬더니 막 파, 초록색 그, 그쪽으로 왔어 되게 재밌는데요? 어? 여기에 공이 되는 게 있어. 핀볼이 있다. 응? 음? 핀볼 한번 타볼까? 제가 핀볼에 공이 돼 봤어요! 오오 <웃음> 이게 아닌데? 오, 어. 뭐 점수 올리는 중? 오, 오오. 나 나가고 싶어! 와, 완전 핀볼 공이 돼 버렸네. 어, 아, 됐다. 야들아 어디 있어? 우리 저기서 만나자. 그 어디지? 풀링코? 풀링코가 뭐야? 한번 해봐, 리아야. 클링코? 이게 뭐지? 응? 이게 뭔데? 어이? 아, 저거 위에서 떨어지는 거 같은데? 아, 위에서 떨어지는 거네? 올라가 보자. 어디가 어디 올라가? 어? 여기 여기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 거기는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 거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여기 있다. 여기 하얀색 여기 있네. 하얀색 여기 있다. 오, 났다. 어우. 우야, 옆에 하얀색이 있네. 이거 해 가지고? 약간 떨어지는 거야. 그럼 노란색으로 떨어지면 은 이기는 거임. 아, 오케이, 우와. 나도 떨어진다. 아, 제발 노란색. 아, 노란색이 다 어, 안 돼. 아, 노란색은 안떨어어 아, 아, 나 회색. 근데 이건 뭘까? 이거는 삥글삥글 도는 거 같은데? 어, 여 <웃음> <에이. 웃음> 어, 어. <웃음> 아. <웃음> 된다는 기분은 이런 건가? 이건 뭘까요? 어? 건는 어찌로 가는 거예요? 저 위에 더 있다. 마운틴? 더 마운틴? 이거 뭐야? 더 마운틴. 어우. 모르나게. 어. 더 마운틴. 응? 어, 여기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그런가? 아, 이건가 보다. 이거 들어가는 건가? 안 들어가지네. 음, 애들아 이거, 이거 이거 타자.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옆에 있다. 이거 이거 어디 있냐 아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가 있구나. 오 여기, 간다. 여기 오 여기 여기 여기 오!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그 대신 떨어지면은 키보드에서 손떼기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우와 간다. <웃음> 우와 어쩌 아, 나는 나 여기 110점, 리아는 아, 리아? 나 120점. 애매하게 어, 어. 리아는 떨어졌나 보네. 오. 아닌데요. 어? 리아 농구 중? 농구 중! 톡구슛 우와~~ 슛! 나 3점 슛! 슛! <목소리> 짜잔! <목소리> 나도, <목소리> 나도, 나도, 나도 이걸 제발undethey 정 k i e v o 아아아 m 우호 و 꼬한데한와 봐! 어한데가좀 어렵네 o k 한데좀 어렵네? 뒤로 가 볼까? 뒤로? 오 슈이익. 완전 재밌음 구독 어? 얘들아! 볼링장 있어! 어? 볼링? 어, 재밌겠다 볼링 볼링 가자! 볼링 가자! 어? 볼링 가자! 초록색 건물이야 여기 가자! 볼링! 어디야 여기 어디야? 오! 어? 오, 오! 올라왔다! 어어! 어, 이거, 이거 내기하자! 좋아! 리아가... 리아가 1번 그리고 미우가 2번 해 내가 심판 볼게 첫 음. 번째 선수, 김리하김리하 니, 아, 미호가 2번 가야지. 2번 앞에서 있어야지. 알았어. 뭐야, 너 왜, 너 현질했어? 현질 안 했어. 게임하다 보니까 졌어. <웃음> 왕관으로 변신했는데, 이번엔? 오케이.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 선수, 김리하 슛. 슛. 슛! 과연? 속도를 주체, 주체하는 게 아닌 거왜 이렇게 느려? 천천히 가세 마지막에 세 개의 판드 스트라이크. 와, 다쳤어, 다쳤어, 쳤어 이건 왕관의 힘란다 왕관의 힘도 보여주도록 하지. 아, 떨어져. 완전 떨 완전 떨어져야 돼, 얘들아 오케이, 간다. 와, 스트라이크 가자! 가자. 가자. 됐다. 오, 이건 뭐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우우우우! 아이고 아. 나 한번 내가 해 본다 그럼 나도 이번엔 응? 간다. 그냥 이렇게 제그 제그로 가서 그냥 한 번에 가운데를 노리는 거지. 스마이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이거거든. 빵! 우리 딴다 가자. 볼링 재밌었다. 맞짱. 저기, 저기 탁구도 있네. 이거 재미였다 탁구도 있더라고. 야. 탁구도 있어. 이거 이건 뭐야? 저 위에 재밌어 재밌는 거 있는데 어 이거 원 안에 들어가기 놀이다 어 저기 음? 리볼버처럼 생긴데 저기 구멍에 들어가기 음 간다 재밌겠다 오, 오 들어갔다 아못 들어갔다 과연 소연 죽아못 어,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다시 한번 됐다 간다 이번엔 들어간다 응뭐 아, 들어갔고 나다 오 들어왔다! 아와 이게 아, 아. 이게 미션 깰 때마다 레벨업하네? 오. 음, 조금씩 포인트를 주고 그걸로 다양한 공이 될수 있어.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여기도 구멍 있어. 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못 들어갔다. 어어어 어, 어, 어, 아싸 들어갔다.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이건? 거야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당당당 당. 총 쇼웅 쇼웅 쇼웅 옆에 뭐 있음 터널 있음 뭐? 터널 터널 이거 뭐야 레이스를 뭔가 짐댕이가 레이스 어 우리 레이스 한번 하자 여기서 그래 오케이 줄주세요줄주세요 줄 어허 선 넘지 마세요 선 넘지, 넘지 마세요, 마세요. 자3 2 1 오! 오! 야, 2 가지 빨리 갈 것인가 누가 최고의 공이 될 것인가 내가 최고의 공이야 누가 공돌이가 될 것인가 아! 나 천장에 부딪혔어 점프 뛰다가 <웃음> 아, 그러면 꼴찌 아셔야지 오케 1등 네. 돼! 뭐야 <웃음> 또 아, 재밌는 아, 거 없나? 어야 여기 축구장 있다! 뭐지? 오! 어 오? 이거 그건데? 이거 그... 하키! 하키나 하키? 우 이렇게 밀어가지고 안 돼! 들어와 잉! 마슬바랑! <놀라> 아니 거기 안에 어떻게 들어가? 해엄쳐도 <웃음> <헤엄져나> 왔지. <놀라> 아니, 나는 계속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이> 이러지 마. 슛. 오! 잘하는데? 난 너무 잘해. 어? 야, 이게 무지개 동굴이 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얘들아. 이거 뭐해? 오! 이거 뭐이 뭐임? 오, 좋아다. 어! 을수 없다. 아. 터지마아아이스로 <웃음> <타지마. 웃음> <웃음> <롤러코스로> 가는 거였음? <웃음> 아, 어 여기 축구도 있다 축구다 <웃음> 덤벼. 어 야, 저기, 야, 저기 저기 완전 뺑뺑 도는 거 있는데 들어가보자 덕, 덕, 그래. 덕트더피트 뭔데 여기 뭔데? 뭔데? 밑에 못봤어 <웃음> 와 점프하는 곳간다 뿅 이쪽 이쪽 어어어 아나 올라가고 싶어 둘이 우리 뺑뺑 도는 저, 다, 저기 달팽이처럼 생긴 데 가보자 오우 여기다 간다? 어? 여기 게여것 올라... 같은데? 어? 으이. 거기네 거기네 거기네 아 반대구나? 응 뺑뺑도 뿔윽 갑니다 어. 아쇼 재밌네 오케이 우리 저기 탁구왕 게임에 좋은 생각이요 okay.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임? 스스로 탁구공이 되는 거임. 아, 야 이거 탁구공 되는 거네. 탁구하는 게 아니고. 아 몰랐네. <웃음> 탁구공 <웃음> 체험. 탁구공 체험. 아 공유된다는 건좀 많이 아프네. 아, 어쨌든 여러분들 공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공 되는 거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멀미 날것 같아. 그렇지만 재밌어. 재밌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재밌는 루러스 게임으로 뭐 찾아올게요. 님, 마지막 멘트는 여기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파워라고 적힌 곳이야. 여기, 여기. 파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서 엔딩 멘트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뭔데? 점프하면 재밌어요. 파워 타운? 어쨌든 엔딩 멘트 준비하시면서 출발! 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웃음> 해주세요! 구독 <웃음> 아, 드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진짜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